이번 영상에서는 본섭에도 적용된 아키패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키패스는 기존에 있었던 별의별 일처럼 특정 인물을 달성하여 보상을 얻는 것은 비슷하지만,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있는 메일메일을 누르면 아키패스 정보 창이 나오며, 등록을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있는 아키패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키페스를 등록하였으면 델피나드의 별을 이용하여 임무를 활성화해주세요. 임무의 종류는 전설신호 등급의 적 처치, 명예점수와 생활점수 획득, 노동력 사용하기, 주머니 열기 등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매일 임무를 6번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일주일에 최대 20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임무를 완료하면 아키패스 경험치와 델피나드의 상자를 얻을 수 있으며 상자를 개봉하면 델피나드의 별과 최소 10금에서 100금까지 나오는 노력의 결실을 습득할 수 있어요. 아키패스의 경험치가 가득 차면 티어가 상승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프리미엄 보상의 경우 루루 상점에서 판매하는 캐시 아이템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진행 도중에 아키패스 프리미엄을 구매하더라도 지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아키패스로 변경하면 진행단계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아저씨는 붉은 카론을 얻고 싶어서 아키패스를 결제하려고 해요. 아키패스의 종류는 고급형과 최고급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고급형은 33,000원이고 최고급형은 55,000원이에요. 솔직히 가격 책정이 너무 과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키패스를 구매하였으면 아키패스 정보창 아래에 있는 프리미엄을 클릭해서 등록해 주세요. 프리미엄을 등록하면 네번째 임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다른 임무들에 비해서 요구하는 목표 수치가 높지만 완료시 얻는 보상이 증가해요. 또한 다른 임무들처럼 완료하면 바로 다음 임무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이 가능해요. 아키패스의 패치로 인해 출석체크와 별쾌가 사라진 것에 비하면 보상의 정도가 다소 낮아졌으며 정원 서버와 달리 일반형이 없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얻는 보상을 종합하여 계산해보면 혜자급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상한 거 끼워팔지 말고 가격을 낮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요. 끝